아 이거 중간 중간 패링 검사 많이 하네. 너너 눌러봐. 아유. 아유. 저거 발차기 간파배기 가능한건가요? 어이! 되잖아! <웃음> 어, 자문자답을 해버렸네? 아... 일로 나가야되죠? 어? 쏙톡쇠야 흠흠 <웃음> 화가 나겠지? 뭐 어디 지금 공격을 하시는 겁니까? 니가 오기 싫어? 내가 간다 잠깐만, 저 녀석 독을 쓰잖아? 세상에? 에이, 2대일은 아니잖아요 아야 오누 씨의 네, 을 잊지 않았다. 뭐냐? 신다聞いていたが 에? 에? 에? 탁도에는 알고 있었죠, 저도. 이렇차지만은 나도 구경을 슬쩍 했다 이거야. 서. 레토 토모니 아, 아 이게 중 내가 보수전 하는 것만 봐서 잘 몰랐는데. 미코사마노 이미이 놈이 내부 내부 그거에 협력해서 이거 나쁜 짓 저지르고 있었구나. 어우씨가 류인이 미래다가. 말아말아서 사르가 요이 아이스미마세누 나츠가시키 이 나가메오 모오 시 바시 탄노오 시다 만족 시 마시다라 카엘이 리 마스 카엘이 마들 목소리가 다중저음이야 어, 잠깐만, 일단, 말 걸지 말자. 일단, 말 걸지 말자. 어, 일단, 빤스러네. 들키나, 이거? 저장하고, 아, 나 그, 쿠나이 먹고 싶거든요. 쿠나이? 쿤아이? 쿠나이도 먹고 싶고, 하고 싶은 게 많아. 뭔데 경험치가 들어오죠? 뭐죠? 누가 죽었어? 에? 어이 들키는데 이거? 아유 늑대. 아 아이 늑대 개새끼. 오 어, 잠깐만 나. 에. 뭐 미친놈들 아니냐 이거? <웃음> 똑같이 안 무하는 거 봐. 미쳤나 봐. 이것들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<웃음> 어다 어? 죽었다 물고기한테 <웃음> 죽는 닌자가 있다? 뿌쇽뿌쇼이여아니구나 일단은, 저 쿠나이를 먼저 파밍하고 와서, 저 보스전에 돌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영상 잠깐 여기까지.